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직사홍입니다 저는 지금 양주시 장흥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독자님이 콕 집어 다녀오라 했던 이곳 지금부터 이 전원주택단지를 둘러볼 건데요 구도심에 경관 좋은 전원주택단지는 과연 어떤 곳에 들어서는지알수 있는 기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청산에 사어리랐다 장흥면 전원 마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국립공원 북한산 아니 삼각산을 내집 앞으로 훅 들여다 앉힐 수 있는 신기한 마을 일단 지도부터 볼까요 슬쩍 봐도 양쪽 고속도로가 눈에 확 들어오죠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마을 주변 차로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처음엔 여기에 마을이 보여서 이쪽 어딘가에 진입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없더군요 길 끝에는 대형 음식점과 주차장이 폭넓게 포진 확실히 송추가 관광지라서 그런지 유명 맛집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요 위로 가면 마을로 이어질까요? 아닌 것 같죠? 다시 유턴! 큰 길로 나가서 다시 처음 그 자리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아파트 너머 진입로가 있더군요 일단 그쪽으로 고고! 나 홀로 아파트를 지나자마자 요양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보이고요 바로 여기! 여기가 마을 진입로 이 비탈길로 올라가면 요양원과 빌라가 순서대로 보이고요 이 코너를 돌면 바로 오늘의 목적지 전원마을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다리 넘어 저 위쪽 산을 깎아 만들었군요 전체적으로 한창 공사 중이라 시끌시끌한데요 덕분에 경비실과 차단기는 없어서 쉽게 진입 가능 먼저 마을의 가장 끝으로 가봐야 겠죠 이야 척봐도 하나같이 대형평형 고급 건축물들이네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길이 없네요 후짓 어이구야 여긴 차가 올라갈 수 있나요 아 올라가네요 겨울에 화물차 스틱 차량들은 좀 힘들겠군요 어쨌거나 여기가 마을의 끝 본이 아니게 산 정상 찍었습니다 <웃음> 아 이쪽도 길이 끊겼네요 후진 이제부터 내려가면서 본격적으로 마을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길 폭이 이 상당히 좁네요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도 보니까 마을 양쪽이 고속도로던데 여기서 지인이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또 대중교통 있긴나 있나? 다행히 초등학교는 확인 근데 중고등학교 여기서 얼마나 멀까? 근방에 가장 가까운 시내가 의정부 그렇다면 대형마트 종합병원도 거길 가야겠지 여긴 대지 가격이 다 같은가?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는 뭘까?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 파악 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도보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 와, 저도 모르게 멍해지는 절경입니다. 불멍이 아니라 여기서는 산멍이네요. 사실 이 멋진 북한산 경치에 반해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만큼 조망이 이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매력 거기에 플러스 산 아래로 깔린 저 고속도로들 좀 보세요 이 뛰어난 도로 접근성도 빼놓으면 참 섭하겠죠 수도권 제1순환로에 얹기까진 고작 4분 1.7km 완전히 송추IC가 마을 대문입니다 또 행주대교로 이어지는 호국로도 여기서 10분 안에 올라탈 수 있고요 근데 대중교통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버스는 꼴랑 두대 의정부와 불광역을 오가는 360번 파주에서 의정부 가는 38번 요렇게 있네요 서울쪽 출퇴근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죠 지하철 당연히 없고요 지금은 없어진 교외선 송추역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2023년 재개통이 예정되어 있지만 글쎄요 본격적인 출퇴근용으론 역부적이겠죠 결국 이 마을 편하게 오려면 자차 외엔 답이 없다는 말씀 교육 여건 역시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외곽 전원마을의 전형적인 특성이죠 가까이 학교는 딱 하나 송추초등학교 그나마 거리는 1km 상당히 가깝네요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여기서 동쪽 의정부 방면으로 좀 나가야 합니다 경민중고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네요 당연히 대형마트 종합병원도 이쪽 의정부 인프라겠죠 새로 생긴 의정부 을지대 병원까진 25분 약 10km 거리에 있고요 대형마트로는 비슷한 거리에 롯데마트 장암점이 있습니다 성산에 살월이라 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멋진 경관과 준수한 도로망 딱 이두 가지 포인트로 나머지 전체를 다 커버하는 동네 그래서 교육과 대형 인프라는 뭐 <웃음> 혹시 아시나요? 경치 좋은 외곽에서 이 정도 거리에 떨어진 시내 전원마을 치고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란 사실 그러나 역시 세상에 완벽한 전원마을은 없죠 부정할 수 없는 단점 바로 이 험준한 고바위 보세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이 깎아지른 경사면은 좀... <웃음> 도로 포장을 했다고는 해도 내려갈 때 속이 메스꺼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참고로 전경에 따라 경사도에 따라 대지가격은 천차만별.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만일 저라면 어땠을까요? <웃음>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